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어둑신이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공포는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은 정체가 밝혀진 것보다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존재를 더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어둑신이가 바로 미지에 대한 공포와 관련된 존재거든요. 그렇다면 관중 중에 가장 무서운 존재 어둑신이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어둑신이 어둑선이라고도 불리는 어둑신이는 어둑어둑하다의 어둑과 귀신을 의미하는 신위가 합쳐진 단어로 직역하자면 어둠귀신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 사전에서는 어둑신이를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잘못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만 봐도 알수 있듯이 어둑신이는 귀신이나 요정 같은 존재라기보다 어둠 혹은 어둠으로 인해 생긴 공포 그 자체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이름답게 어둑신이는 어두운 곳에서 등장하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어둑신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정확한 모습을 알 수가 없죠. 다만 형체 정도는 분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둑신이를 본 사람들은 어둑신이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곤 하니까요. 한밤중에 어두운 곳을 홀로 걷다가 누군가를 마주치면 그게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둑신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어둑신이는 사람의 두려움을 먹고 자라나는 귀신이기 때문에 자신과 마주친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수록 몸집이 커집니다. 그러면 어둑신이와 마주한 사람은 당연히 더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어둑신이는 점점 더 커지게 되죠. 그렇게 커진 어둑신이는 결국 두려움을 느낀 사람을 깔아뭉개 죽이게 되고요. 하지만 어둑신이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는 귀신입니다.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는데도 사람을 죽인다는 게좀 이상하긴 하지만요. 흥미로운 것은 어둑신이가 시대에 따라서 다른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둑신이는 처음 등장한 고려시대에는 수호신 내지는 요정과 비슷한 취급을 받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위험한 요괴가 되었습니다.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유교를 숭상하면서 불교를 비롯한 민간신앙을 배척하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고려시대의 민간신앙이 일부였던 어둑신이도 이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죠. 사람을 지켜주는 존재는 조상신과 극히 일부의 수호신뿐이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어둑신이도 무해한 존재에서 해로운 존재로 변화하게 된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둑신이는 공포라는 감정 그 자체입니다. 사실 공포라는 감정은 생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감정이죠. 위험한 상황을 회피해야 할때 혹은 대상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사람을 비롯한 동물들은 공포심을 통해 경계하고 회피하면서 생존 확률을 높입니다. 그렇지만 공포심이 너무 심하면 오히려 공포에 압도되어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되기도 하죠. 어둑신이가 아기가 없는 이유도 공포라는 감정의 이런 특성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공포는 기본적으로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공포가 격해지면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심지어는 쇼크로 죽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죠. 마치 어둑신이가 사람을 깔아본게 죽이는 것처럼요. 어쩌면 어둑신이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공포심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귀신인 것도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둑신이는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퇴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둑신이는 말 그대로 어둠이 귀신이 된 것이니 어두움의 반대인 밝음으로 퇴치할 수 있죠. 횃불을 들거나 애초에 어두운 곳을 다니지 않으면 어둑신이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어둑신이는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는 특성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둑신이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니며 공포심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혼자 어두운 곳을 거닐다 어둑신이를 만나게 된다면 평정심을 가지고 어둑신이를 아래로 내려다보거나 어둑신이를 아예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둑신이는 점점 작아져 결국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작아지게 되거든요. 어둑신이는 어두운 상황에서만 등장하는 귀신입니다. 당연히 정확한 외형을 알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둑신이를 표현할 때는 외형을 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인간 아이의 실루엣으로 등장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눈코입이나 복장이 자세하게 묘사되면 어둑신이의 특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죠. 또한 어둑신이는 그슨대, 그슨새, 두억신이 등 특징 혹은 이름이 비슷한 다른 귀신들과 혼동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슨대는 어둑신이와 달리 사람을 해치려는 악의를 갖고 있는 귀신이고 그슨새는 외형적 특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어둑신이와 달리 그 모습이 비교적 명확하게 보인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두억신이는 귀신을 뜻하는 단어인 신이 때문에 비슷하게 보일 뿐 특징은 완전히 다른 귀신이죠. 결론적으로 어둑신이를 표현할 때는 사람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고 외형적 특징이 명확하지 않으며 어린아이에 가까운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형태를 분간할 수 있거나 사람을 해치고 싶어하는 귀신은 어둑신이가 아닌 다른 귀신이니까요. 어둑신이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어둑신이를 조사하면서 우리 조상님들의 공포에 대한 생각을 살짝 엿본 것 같아서 재미있었습니다. 어둑신이와 종종 혼동되고 나는 그순대그순새두억신이도 기회가 된다면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귀신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